동일본대지진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남미 칠레와 페루의 삼각형 패턴의 지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11년 3월 1일 오전 9시 53분 46초에 칠레의 이스터섬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했을 당시만 하여고 일본 기상청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을 전혀 예상치 못했었으며, 5일 뒤인 3월 6일 저녁 9시 31분 59초에 남미 페루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했을 때에도 전혀 동일본 대지진 발생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3월 10일 파푸아 누기니 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을 때에도 전혀 예상을 못하였고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당일 오전 28분 시 36초에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을 때에도 전혀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생각을 못하였으며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24초 되어서야 동일 본대 지진 발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변 국가들 특히 불레고리 국가들의 강진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2004년 12월 26일 오전 9시 58분 53초 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북 서쪽으로 1620km 떨어진 북수마트라섬 서부해안의 해저 30km 지점에서 규모 9.1의 강진이 발생 을 하였으며 3시간 뒤인 오후 1시 21분 29초에 규모 7.2의 추가 강진 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지진이 발생 한지 올해로 17년이 되는 해이며 이틀 전인 12월 26일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지진이 발생한지 17년 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동일본대지진도 3월 11일에 발생을 하였으므로 결과 초봄 사이에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대지진 은 규모는 리히터 규모 9.1로 수소폭탄 270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 266만개의 위력에 해당합니다. 최근 동일본대지진 당시와 똑같은 지진 상황이 주변 국가들에서 발생 하고 있습니다. 칠레 이스터 섬 페루 파푸아 뉴기니, 인도네시아에서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마치 10년 전 동일본대 지진을 다시 회상하듯이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 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놀람>